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이벤트 이재용의 보드 슬라이드 도전기 2 댓글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몇 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아직 공개를 안하고 12월에 달 당첨자 발표와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드 기술이 앞으로 가는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드 기술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반대발로 가면서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반대발인데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널리 자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스탠스를 알아야 됩니다. 구피 자세인데 영상처럼 이렇게 가면 널리 자세라고 하고요. 구피 자세인데 구피 자세 그대로 해서 뒤로 가면 은 페이키라고 합니다. 구피 자세로 가면서 그대로 알리하면 알리 그리고 발을 앞으로 가서 노즈를 밟고 하면 널리 구피 자세인 사람이 레귤러로 탄다면 그건 스위치 이거를 알면 보드 비디오를 볼때다 똑같아 보였던 기술도 저 사람이 스위치로 했는지 널리로 했는지 뭐 페이키로 했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보드를 탈때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널리, 스위치, 페이키, 본인 스탠스 이거를 다할줄 알면 은 정말 보드를 탈때 다양한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양한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는 보드 탈때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술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흐름을 살려나가서 탈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스케이트보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보드 탈때 기술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고 스타일리시하게 이어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탠스로도 타고 페이키 스탠스로도 타고 널리 스탠스로도 탈줄 알면 정말 다양하게 탈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지막으로 어, 흐름을 살려서 타는 것을 살짝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살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여러분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